너무나 힘제 하겠다. 와, 진짜, 진짜. 어머나. 아, 내 눈! <웃음> 와, 쟤 망했다. 와, 어. <웃음> 진짜, 진짜. 아, 어, 애지야 얼굴 어떡해. 거짓말 아, <웃음> 아빠 너무 아프게 <아프겠다>. 넘어 <웃음> 이제 곱게 <꼭 해. 웃음> 먼저 보면 가르쳐 식 하기 싫어 치 하기 싫어